爱奇娱乐爱奇泡泡社区的朋友们大家好我们是 SVENTEEN 大家好, 大家好 我是SVENTEEN的 e 十天十方欧喜大家好我是 s e v e n t e e n 的王努大家好 我是SVENTEEN e 来自中国深圳的文俊辉俊 大家好，我是 Seventeen 的徐明浩，D a 我徐明浩大家好我是 Seventeen 的天野喜孝。好。大家好，我是 Seventeen 的 v e r n i n g 大家好我是 Seventeen 的扑克金队长吴京。大家好，我是 Seventeen 的小朱利安迪诺。好，迪诺。大家好，我是 Seventeen 的主唱 D K。D K。大家好，我是 m i n g y u u 大家好我是来自美国的 Joshua。Oh, yeah, okay. yeah. 大家好，我是 Seventeen 的主唱 s u g k w a n g 大家好我是 Seventeen 的队长 S Coops。 뭐 특별히 한다기보다는 어 같이 오랜 시간 살아왔기 때문에 좀 호흡이 맞지 않나 <웃음> <웃음> 네, 약간 이런 느낌 네네네. 네. 아, 팀워크는 여전히 좋은데 호시씨는 6년째 봐도 어떤 행동을 하지잘 모르겠어요 예그요느 아, <웃음> 네, <그래서>, 알잖아요 <웃음> 느낌 후석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농담 농담 지금 세븐틴 네 세븐틴 당했습아 역시 다 같이, 어, 한번 놀러 가고 싶네요. 아 이번에 뭐, 저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같이 제주도를 같이 놀러 못 갔는데, 아. 멤버들 가는 거 되게 부러웠어요. 이번에 한번다 같이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 그, 네, 제, 제가 제주도에서 다녀온 사람인데요. 네, 이제 많이 놀고 와서 그런지 약간 좀 차분하게 집에서 책 읽고 싶네요. 아예 독서! 예, 독서. 아, 네. 저는 뭐, 쉬는 날이 있다면, 어, 우리 준이랑 뒤에 고향으로 한번 놀러 가서, 다 같이 놀러 가서. 이제 내가 네, 이렇게 즐기는 게 어떨까? 너무 좋아요 네네네 어머 시앙치 중고 진짜로 자, 주시. 저희에 이제 고으로시씨으로이고好看地方就比如什을 하나요. 호시씨 말대로 분들 함께 중국에 가면 너무 좋을 것 같다. 다른 멤버들 집다 봤는데 저희 집 가보지 못해서 좀 아쉽고 이번에 간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맞나요? 아, 50% 맞아요 50% 센 와. 야, 이 정도면 5 0점 정도면. 반반 양해치킨. 0점 만점에 5 0점은 거의 형편없는 수준. 그냥 찍은 거죠, 예. 농담이긴 네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기 좀 파져있어요. 아, 요즘 한 가수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부석순이라는 가수가. 그 친구들. 아. 아. 아. 그 친구들 무대를 챙겨 보는 거에 빠져 있습니다. 네, 아. 그 있어요. 있어요. 우리 네. 네. 아, 저는 아 저는 요즘에 방 청소에 되게 빠져 있거든요. 아, 아, 아 되게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 요즘 막방 청소기도 돌리고. 아. 근데 아, 정말 한 마디 못 해자면. 네. 본인 방 말고 거실도 같이 청소면 너무 좋같아요 어, 저한번 했어요. 한 번요? 네. 알겠어요. 아,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제가 요즘에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좀 오래 전부터 빠져 있었어요. 그래 아니겠죠? 우리 캐럿 때. 네. <웃음> 에게 빠져 있습니다. 저는. 정말 힘들었을 수 있어. 아, 아, <웃음> 그지만 정말 너가 이렇게 세븐틴 멤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인 거야. 그러니까 항상 힘내서 열심히 하자. 아, 파이팅. 아, 아, 아, 마지막으로 이분께 한번 듣고 싶네요. 전원우 군. 아, 아, 아, <웃음> 전원우군안 들어갈 수가 없죠. 열심히 하라고 더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목소리> 없어요! 없어요! 몰아가지 마세요! <목소리> 네. 하나 둘 셋! 어? 각자 이렇게 <웃음> 네. <웃음> 네. 어? 본인 뽑으셨데 혹시? 그럼 우리 그러면은 은 어, 네. 아니 뭐지? 그러면은 <웃음> 네. 제일 아니에요. 많이 어, 득표를 한것 같아요 우리 어? 도겸? 도겸? 도디이좀 많이... 음. 음. 아 뭐야 아이 워 네, 네. 디엣이랑 민경이 같이 아, 우리 DH. 아, 1등이에요. 아, DH를 뽑으신 분들. 네. 죄송합니다. 근데 평소에 DH 너무 옷을 잘 입거든요. 음. 그그 네. 아, 너무 패셔니스타여가지고 아, 제가 알겠습니다. <웃음> 저는, 네. 저는, 네, <웃음> 네 저를 뽑았는데요. 네. <웃음> 그래도 DH 형이 굉장히,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새로운 시도를 음. 많이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요즘 트렌드를 앞서 나가면서 또 유행까지 아니, 자기 스타일까지 창조해 내는 그런 센스가 1등을 하지 않았나. 아, 에 네. 아, 아, 저희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거 공항에서 입었었잖아요. 저는 아, 그걸 보고 되게 아, 패셔니스트구나 어, 네. 네. 네. 네. 와우. 아, 우 아, 정 시선을 좋아해 그리고 제가 항 아, 노력하고 아, 지막에이메일아 보내주세요. 아, 우 와우. 아, 우 와우. 디노. 어 이유는 아 저희 팀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데 한번그 리더라는 자리에서 어 뭔가 디노가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생이라서 뭔가 그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형으로서 뭐 이렇게 야, 이끌어주는 걸 못하는 못할 때도 있을 텐데 리더라는 자리에 있으면 한번 형들을 힘차게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맡기고 싶네요. 와, 디노, 디노. 어? 就금 so yeah. oh, sure. sure. <laughs> 아, 제가 实说的就是我就是前段时间有一段时间假期有回故乡就주得就是如果各位客他们有时间无聊的话可以去我故乡深圳可以去看一下对好我们好我们好我也想去我也想去好我最近在从成都去重庆이 <웃음> <웃음> 아 일단 뭐 동생들이 저를 뭐 장난 많이 치는 형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어 친동생으로 삼고 싶은 동생은 뭐 이렇게 다 친동생으로 삼고 싶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그런 그런 그런, 그런 동생들입니다 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모든 안무가 좀다 어렵지만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힘든 안무가 고맙다이지 않을까 네, 고맙다가 어,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화려하다 보니까 네, 힘들었던 네.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감성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어 생각보다 감성적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감성파 사실 우지픽 아, 정말 세, 모든 곡이 정말 세븐틴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의 음악은 저희와 함께 이렇게 자라나는 느낌이라 가장 최근에 냈던 고맙다가 가장 아 세븐틴스러운 노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 저는 어떤 캐릭터든 어, 기회가 된다면 뭐다 해보고 싶고요. 어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도 이제 다 표정을 잘하기 때문에 어, 다른 멤버들도 <웃음> 네, 다른 멤버들도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아 표정장인 한 말씀. 표정장인. 만약 제 감정을 형용한다면. 제한 편에 너라는 곡이 있는데요. 양다일 형과 이렇게 뛰어 곡을 해봤는데 정말 녹음할 때도 되게 진지하게 임했던 그런 곡이고요. 네. 어 네가 옆에 있는 게 너무 당연했어 네. 어감 아, 합니 감사합니다. 감미로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 그..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생존네 <웃음> <웃음> 네, 생존을 오래 하긴 할것 같은데 그나마 한 명을 고르자면 승관이 그 정글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 중요하거든요 먹는 게 근데 승관이는 우선은 가리는 거 없이 그 자신의 몸을 위해서 열심히 먹을 것 같아가지고 오래오래 살아남을 것 같아. 근데 음식을 찾아내는 것 같아. 呃如果就是因为我会比较买吃的比较多就是买比较多像中国特色的那个零食啊或者是那边比较有的特产什么的带回来就因为成员们都特别喜欢吃就是会吃得很快的嗯对像我的话我也是买那种特产就是他们都喜欢吃的那种对아那哎 정말. 자, 들어봅시다, 네 우리.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게 12명이 있어 좋다 행복하다 혹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둘 다입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12명이 있으면 1 2명 형이 있으면 그래도 저희 형들이 어 그렇게 막어 너무 이렇게 못된 형들이 아니라서 정말 좋은 형들이에요. 막내라서 이렇게 무시하는 것도 없고 정말 친구처럼 대해주기도 하고 가끔은 어형 같은 그런 그런 그러니까. 배그 배움도 느끼고요. 아, 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어, 형들이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진심으로. 네. 아, 아, 어. 네. 어, 네. 어, 네. 어떻게 짧게 그냥 아, 예, 예. 재미로 하겠습니다, 아, 예, 여러분. 네. 네. 여러분. 네. 안녕, 네. 안녕. 얘들아 잘하자. 네. <웃음> 아 요즘은 이제 그 형들에게 그런 잘하자란 말을 사실 그 이렇게 존칭을 써야 되잖아요. 형 형님 잘합시다. 뭐 이렇게, 이렇게 <웃음> 편하게. <웃음> 그러니까 잘하자. 라는 말을. 제가, 예 그렇게 네. 짧게 한번 해보는 게 저는 가장 큰. 잘자 예,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잘하자. 네, 그렇습니다. 잘하자. 잘할게요. 네. 저희는 이번 올해 한 해도 캐럿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음악, 뭐, 음악을 만들고 퍼포먼스도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좀더 많은 곳에서 조금 더 많은 캐럿분들을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네, 2018년,我们会以更多的方式和大家见面,然后也希望你们可以多多期待我们SEMTEEN. 对,而且, 粉丝们就是经常问我们的很多东西在2 0 1 8年可能都会时间所以就是不要太急就很快就会来跟你们见面了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j o s a a m i c a n 帅 哦, 아 네. 니까 근데 뭐 쩔다 벼아 나도 쩔면제就是니 간什麼呢? 너뭐 하는 거야? 약간 그런 말어 사돌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아니. 어. 그니까 아니. 아, 아네니 사랑한다는 건 사철이 뭘로 해요? 없습니다. 니니 라인이야, 라인이야, 맞지? 맞지? 맞아, 네네네. 중국에서 세븐틴 모르는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세븐틴 알려주고 위해이 이중에 말해야 돼요. 세븐틴, 了解一下, 了解一下, 了解一下, 了解一下. 세븐틴, 了解一下, 주창. 나신님 불러드리겠습니다. 나신은 나신. 나시는 쇼고도 타유, 나시는 쇼고도 아이씨, 하우샤녀. 어, 잠시만.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제가 오늘 스케줄 네. 네. 스케줄하고 와서. 아, 네. 네. 아, 네. 3일 밤새고! 농담이에요, 다시 불러올게요. 이거 나가도 돼요, 이거 나가도 돼요. 왜냐고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웃음> 제대로 잘 불러볼게요. 날시는 저거 타날시는 저거 지하우니 용파 저거 더 용치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어머 씨. 어머 씨. 세븐틴도 추천 예. 앞뒤로 석수 활동이 너무 요즘 아. 뮤직뱅크 하고 왔군요 네. 라이브예요, 라이브. 이게 오,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노래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 네. 아이치.